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은평구 의원으로 출마하신 우리 김윤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신사일동 역촌동에서 이번에 당당한 나, 야무진 나, 일-다시 나 김윤희로 출마하게 된 김윤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 제 이름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네. 네. 굉장히 잘 만드셨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이잖아요. 네. 네. 청년이지만 아드님은 네. 군대 가시죠. 네. 자, 은평과의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 따라 강남을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순정파라서 사랑 따라 은평으로 왔습니다. 근 음. 네, 왔는데 또 남편이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300년 이상 어, 뿌리를 내리고 사는 토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여기는 한 20년 살긴 했지만 저희 남편 덕에 320년을 <웃음> 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한 지역에 20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은평은 네. 제가 한 20년 30년 사셨다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살기 좋은 맞아요 동네가니까. 네, 맞습니다. 살기 좋은 음. 은평을 조금 더 좋게 만드시려고 네. 구현 도전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은평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네. 그런 걸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은평을 일단 주민분들과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측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가 아닌 정말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하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뭔가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저는 협업도 이루어져야지만 어 충분히 어 살기 좋은 지역 은평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전에 잠깐 말씀을 나눠 보니까 이제 돌봄이 있고 또 돌봄을 통한 네. 일자리가 있는 네. 그런 지역. 네.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네. 학교를 간다든지 하는 네. 음. 그런 안전 문제 네, 이런 맞습니다. 거에 관심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음. 제가 이제 뭐 반장, 통장, 참여회산위원, 주민자치위원 정말 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공동장에서 또는 그냥 우리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어,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한번 좀 제대로 실현을 해서 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음. 그래서 약간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도 좀 많이 좀 탈바꿈을 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주민분들과 쭉 같이 함께 오신 그렇죠 네, 그런 분이시고요 네. 그게 아마 굉장한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뭐 다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음. 이런 것들을 우리 은평구민들께 음. 영상편지 형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골목대장 오지라퍼로 20년 이상 살고 있는 아줌마 그냥 평범한 사람인 김윤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은 이럴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더 활기차게 강한 추진력으로 정말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변하게 할수 있다고 라 다짐해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정말 우리 지역에 큰 변화 일으킬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아, 아, <웃음> 네. 마지막은 저희가 네. 9호로 네. 끝낼 건데요. 김윤희 화이팅, 은평구민 화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김윤희, 화이팅! 은평구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